이것도 우리가 또 만들고 선생님들은 이것도 만들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고요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 이것도 만들고 이것들 음, 이것도 이것도 만들고 이도 집에 만들고 이거 가족사진 가족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는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건지 몰라요 네, 꿀라지 만들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기분 좋았죠 탐목한 <웃음> 네, 네, 가정이래요 네, 네. 너무 행복한 가정 만드는데 얼마나 기좋아야 됩니까 <웃음> 어르신들 설명을 하나씩 듣고 싶은데 네. 우리 얼마나 아우나요? 많이 만들 수가 그지치로계 우리 다 만들고 자기 음. 각자 만들어서 나는 이거, 거별하기 꽃으로 만들고, 그 생각하면서, <목소리> 이거는, 뭐뭐 이건 그 액자 모양으로 해서 했는데, 음. 이건 나팔꽃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꽃을 만들고 벗기도 <목소리> 놓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이거, 한 개에다가 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먼저 운동 시작할게요. 응. 네. 쭉펴으세요 응. 네. 응. 쭉. 네. 쭉. 네. 그리고 네. 네. 네. 올려서 네. 네. 편안하게 어깨 올리지 마시고 네. 쭉뜬 다음에 그걸 이 엄지 손가락 쪽을 바라보면서 1 0번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 네. 둘, 셋, 네. 넷, 네.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일곱 여덟, 아, 아홉. 11, 자2 13, 14, 1로 시작하는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9, 10, 11, 12, 13, 가지 해, 해, 16, 해7 해, 8 1해 10, 해, 1 12, 1 해, 해해해해해해해해해 명사 9사해 해, 1 12, 1해 14, 1해 16, 1해 18, 1해1 해, 11, 1 해, 13, 응. 1 <웃음> 아니, 아니, 하나, 두개 하나,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응,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대나 하나, 국순 하나, 하나, 하나, 대국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아 아니, 아니 많이 아. 시도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아거이고아이고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 아니 많이, 많이 할수록 이게 부드러워. 네, 이거 이거 어. 막달라야 돼. 네, 달라. 달라. 그래, 안 달면 벌러져. 지금은 해보셨다고 다아셔 <웃음> 이렇게 <웃음> <손가락으로>. 아까 접었던 시문지를 넣으셨어요. 조금 더 <웃음> 많이 다시 타시고. 너무 두껍지 않을 때 넣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아니 커도 좋은데.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아까 도 신문지 있죠? 그 응. 안에 넣으실 거예요 너무 크게 넣어 아니아니에 상관없어요 형님이어으세요 이리 놔? 네, 나서 저기 주물러 응. 막 주물. 주물 아, 아.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은 뭐 시켜드려도 여기서 아까 같이 치매 예방 박수라던가 뭐 스트레칭이던가 뭐 이런 거 해드리고 또 이거 만들기 하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제가 제일 불안 있는 게 처음에 이 색칠을 하시는데 피랄이 너무 얕해가지고 아. 허리밀하게 하셨거든 <웃음> 네. 형님 조금만 힘줘보세요 조금만 힘줘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타다가 지금은 음. 먼저 딸고 한번 기막의 계색치료 잘하시는거야